울진방송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오전 5시 40분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의 부두선착장에 있는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장비 21대와 소방대원 80명 등 소방인력 137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4 6분께큰 불을 진화했으며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창고 4개동 9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포크레인등 중장비를 동원해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속보였습니다.